오늘은 우리랑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여행을 따로 안 가서 같이 호이안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. 하지만 비가 와요. 비가 와요. <웃음> 아, 너무 춥다. 안요 <웃음> 오잘 하네 음저 r 가보네. e 취 t 다아이자페이 m u n d i a 데 저한테 돈 원. sum oh, 그럼이거는또 따로? 수업 n c h 어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. 하지만 오늘 내가 30분 걸어. 30분 걸어? 아니. 아 30분 걸려. 진짜? <드시글> 어, <정말> 개발, <루> 아, 지만 I think that you c o d i know your smile. d o 아 t try to help 안 e o o l i 어 l i i t m m e m o r y 커피다 <웃음> 몰라. <웃음> 너 <밑에 밑이네>? 음. <웃음> 나 내가 막 키니게. 좀 미케 미치네. 음. 아제리아네 이거가 진짜 the so strong? 이거가 키니으면나 바람 많이 도우네. 어제 부터 바람 많다. 그 또... 낚시한 어, 날씨 진짜 따르 <웃음> 그래야 무서워 <웃어>. 무서 <웃어. 웃음> 아, 네. <웃음> 너무 좋아 아 진짜 서핑 타면 진짜 재밌겠다 어? 이런 나맛 어? 뭐 몰라잖아 서핑도 오빠 서핑 되 잘해. I think that c u t o l l o w e 어지 30초. <웃음> no, 3 s e c o n 5 s o n d 여기다 이제 사진 올려줄게. Uh, 서핑던거 <웃음> 진짜? 진짜 있어? <웃음> 어 있다니까. You don't believe me? No, no. 여기는 호이안에 있는 조금 관광지랑은 떨어진. Four s 와, happy 와. 원래 여기 이제 웨스턴, 이제 서양 사람들 많이 오는데요. 어파야 <웃음> 어, 파야 꽃이다. 오, 여기 재크루트도 있네. 어, 왜여기 공주가 있지? 아, 진짜? 아.. 아니잖아 감사이1음이 응. <웃음> 음. 어, 정도면 진짜 높은 스콘데, 데 하이 스콘데 응. 맞아 2 네. 3 좋아? 좋아봐굿 좋아도 굿허 시즌 뽀얀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오 저기 후크도 있네 푸우. 자, 이렇게 예쁜 욕조도 있어요. 욕 놈이 없이. 그이 없이. 그 놈이 없어. 그까 팝이야. 네. 더더더 동생 룸 어디야? 저기. 아 동생 룸 저기 응. 1층 어, 이거 의자 이쁘다. 이거는 의자 진짜 좋아. 너책볼때 진짜 좋아. <웃음> 어 베드가 두 개네. <웃음> 오빠 여기, 네. 네가 여기. <웃음> 여기가. 우리 방이 100만동 음. 아 우리 방이 100만동이야? 응 음. 선생 방이 저희가 아 음. 80만동 음. 4만원 여기가 5 5만 저기도 괜찮은데? 맞아 내가 아까 봤어 음, 저희들이 저 좋아 음, 저희가 더 좋아 그래서 스위밍 음. 더 이지 투 스위밍 맞아 응? 어? 치마 괜찮아? 어 괜찮아 띠링 <웃음> 좋아. 좋아 아, 여기가선이 하면은 얼마나 예뻐. 와. 아. 이 없어. 속상해 아, 가 그러니까 선이가 너무 좋지 어느 날 시키자. 짜자기 <웃음> 잘 <웃음> <웃음> <웃음> no! 잘 어, 안들어오는데? Không. Bởi vì là phòng của em em i i em t r a i e n m t r đang giảm giảm d i u m g a m g i đ m giảm g giảm dẹp b ở i vì h a i đứa k h ô n g c h m a Đẹp giảm g nào giảm giảm giảm giảm giảm m g i ả giảm g giảm giảm giảm giảm i ả m g i ả a giảm giảm giảm g t ả m g g i ả i m giảm giảm m g g i ả g What do you want? Tell me the truth. What's the surprise? What a surprise. Yeah. yeah, if I tell you the no more surprise, just tell me u n e the m a e the i g t e e l y o s o 헤어 해요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. 야, yeah. 너, so you love 너, you w a n 그럼, 너, you have t 어, t h e h a i o n a Fiona? 가 i o n a Fiona. f i o n 어? 응. 왜 컴백했네 컴백 어떤 소리 있지? 진짜 시끄러워 리 꽉꽉꽉 리. 리 저기 있어 장난해? 아... 알았어 여러분 이거 <웃음> 무슨 말이야? 마무리 아무리마 아무리 피와 마무리 아무리 피와. You say the English but I'm talking the Korean. Even t h but I will try t o e n j o y this week. 피가 와도 다가와. 행복해, 피가 까가좀 가다, 감다 과하까 야, 너 우리도 우리도 이거너막대찍 b 는거해서 l